자요번에 주제는요. 여러분, 박진세 시작 네, 감사합니다. 보이세요? 보이시죠? 자, 이거에 대해서 제가 올리면 몇 쪽하고 먼저 손을 드시는 분께 기회를 드릴 거예요. 답을 말하시면 안 되고요. 몇 쪽라고 손을 드시는 분께 기회를 드리고 맞추시면 스티커 하나씩 드릴 겁니다. 연습 게임 들어갑니다. 하나, 둘셋 <목소리> 네 땡! 어, 몇번지 얘기를 안 했어요 아, 1조! 네 1조 1조 네2기소개네 1기소개인 니다겠죠 별로 안 돼요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네. 기게임입니다 본게임 스티커 하나 나갑니다 1조! 1조가 가져 1조 반송송 계란타 정답! 다음 7조! 7조! 7조! 트레이스 포 틀게얘기 틀리네요, 틀리네요. 3조, 3조, 땡, 7조, 7조, 7조, 7조, 7조, 7조, 3조땡조 7조, 땡. 조 7조, 7영 7조, 7조, 7조, 7조, 조 7조, 7조,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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개 드릴게요. 6조 네, 네. 반개 해가지고 이제 하나 가 됐어요. 네. 어 한쪽이 어. 됐네요. 어 한쪽이 됐어. 하나 둘 셋. 안 보여. 아, 죄송해요. 아 이쪽은 진짜 안 보여요. 죄송해요. 아, 저도 잘못했어 죄송해요. 아, 네. 한국이었어요한분어 한국 자, 액션 아니에요. 7조. 7조. 완벽한. 아. 완벽한. 완벽한. 네. 오 탁자. 짧은거 짧은거예요자 하나 둘셋 네. 어, 이 조, 아니 아안 했어요 <웃음> 이이 베를린 베를린 정답 아 정성이가 저성이가 한공버지수공지 끝이에요? 죠한번더할까요 <웃음> 다해요 자 마지막 하나 마지막 하나 뭐 진짜 마지막이에요 삼조가 이야기 먼저 하시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. 5초 드게요 5초. 자, 하나, 둘, 셋. 잘 보이세요? 8조! 8조! 6조, 6조! 추격자! 추격자 3단.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 봐요. 이 아. 열심히 했죠? 6조니까! 아. 6 아. uh. 네, 감사합니다. 아. 감사합니다. 네.